안녕하세요. 신유부동산입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주택지의 면적은 422평입니다. 인근에 묘구 저수지가 있어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선 진입도로는 어떤지 같이 한번 둘러보고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항 국어의 면적은 약 6m, 현황도로폭은 약 4m이고요 농지 뒤편으로 낮은 임냐가 위치해 있습니다 본 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지목은 다 면적은 422평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상수도가 들어온 마을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흙을 도로 높이와 비슷하게 메꿔 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난 농지이기 때문에 집안도 어느정도 다져진 상태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인도 주택허가가 가능합니다 개발 가능한 부지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입니다 현재 본토지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인이 매수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농업인 자격으로 좀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농가주택을 지으셔도 됩니다 끝으로 인근에 위치한 여구저수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